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게 있어서 이거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. 하울 영상입니다. 오늘 영상은 알리에서 뭐 주문한 거 진짜 오랜만인데 같이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스탬프를 하나 구매했어요 제가 달 관련된 스탬프를 굉장히 좋아하고 달 모양도 좋아하고 그래서 고르고 고르고 고르다가 이렇게 달이 초승달부터 보름달 됐다가 다시 초승달이 되는 이런 모양이 있는 오드 스탬프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스탬프는 찍어봐야지 예쁜지 안 예쁜지 알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잉크패드를 남색 잉크패드를 사용해보도록 하고 이렇게 톡톡톡 찍어서 오! 굉장히 잘 나오는데? 오 되게 예쁘다 제가 찾던 느낌의 스탬프입니다. 네, 스탬프랑 그리고 스티커 팩을 이렇게 세 가지 구매를 했고 한 팩씩 뜯어보도록 할게요. 뒤에 뒷면에는 이렇게 스티커 팩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, 구성 스티커가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종류도 예쁘다. 이렇게 골드 느낌의 뭐 레터링 스티커랑 티켓. 제가 좋아하는 이런 빈티지스러운 티켓. 스티커. 근데 이 골드 느낌이 굉장히 느낌있게, 빈티지한 느낌? 이 있는 것 같아요. 오! 이거도 굉장히 예쁘다. 그죠 이것도 너무 예쁘고. 오!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. 이런 지구본 느낌? 지도 느낌? 그리고 이 똑같은 스티커가 세 개씩 들어있어요. 이거도 예쁘다. 오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런 약간 핑크 골드 이런 느낌? 예쁘죠.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다양한 스티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오, 여기 핑크 느낌도 있네. 핑크 골드. 어, 되게 예쁘다. 진짜 예쁘다 이거 이 팩은 약간 골드핑크 약간 아주 약간 퍼플 이런 느낌이고 이쪽은 굉장히 겉모습만 봐도 초록초록한 느낌이 나는데 이 친구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초록스러... 소르, 아 예, 이렇게 초록초록스러운 친구들 역시 골드빛이 이렇게 나는 어 이런거 너무 예쁘다 이런거는 블랙저널 할때 빈공간에 붙여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? 이런것도 너무 예쁘죠? 블랙저널 할때 빈공간에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뭔가 패턴 스티커 같고 오잘 어, 어울릴 것 같아요 어, 굉장히 예쁘네? 음, 되게 잘썼네 제가 이거 고를 때 화면상으로 봤던 것보다 실물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오, 이런 예쁜 식물 스티커도 있어요. 식물 스티커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놓으면 유용하죠? 이런 것들... 아,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. 이 초록색 패키지가 무난무난하게 사용하기에는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네모 모양의 스티커도 있어서 오 이거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약간 우주 느낌이 나는 친구예요 사실 제가 이거 스티커 고를 때 제일 먼저 눈이 갔던 게이 우주 친구들이거든요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달. 그죠이 종이. 이 종이도 재활용하면 예쁘게 다이어리 꾸미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허!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? 동화 같은 느낌의 스티커인데 와 진짜 예쁘다. 이거 약간 어린왕자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. 어. 이거는 거의 약간 어린왕자 컨셉의 느낌이 많은가봐 이것도 이건 어린왕자 느낌이고 이건 별자리 아 이런거 너무 예쁘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어 약간 이런 우주스러운 티켓 느낌? 이것또 제가 엄청 좋아하는 느낌의 이런 자연과 달이 같이 있는 우주 느낌 작은 사이즈의 스티커들도 이렇게 있고 아 진짜 예쁘다 오, 이런 것도 너무 예쁜데요? 이런 거는 잘라서 써도 되겠다 마스킹테이프처럼 이런 깃털 패턴의 스티커 또 우주 느낌 음 이런거 너무 예쁘다 약간 앨리스 같은 분위기도 나고 이건 버섯 버섯 스티커랑 약간 천체? 천체에 관련된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 얘랑 티켓 느낌? 그리고 요런 우주, 별 느낌이랑 약간 태그 태그 같은 이런 느낌 오 이쁘다 저 이런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되게 마법 문양 같은 느낌 이런 마법 문양 같은 느낌 요렇게 가 오늘 구매한 전체고 그러면은 다이어리 한번 꾸며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리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얼마.. 너무 뚱뚱해져가지고 오늘은 오랜만에 어, 어 뭐야 오랜만에 이 A5? 아니지 A6 A6 사이즈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를 꺼냈고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어떤 걸 도대체 써야 될지 이거를 이런식으로 그리고 약간 이런거를 덧대서 이렇게 붙이고 아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친구를 이렇게 하고 얘를 큰 스티커는 항상 붙일 때 조심스러워요. 이게 잘못 붙여지면 피곤하니까 잘 맞추고 약간 이런, 약간 이 정도?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잘라줍니다 음, 음, 음. 이 초록스를 이런 느낌 음. 약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 여의를 간단하게 써줄게요 오늘의 날짜도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도 여기에 코 여기쯤에, 붙이고, 하고, 식물 스티커, 아까 식물 스티커, 이거를, 약간, 요렇게, 요렇게 붙이자, 요렇게. 이런 느낌이 더드지면 괜찮을까? 블테이프삐비비비비 여기 약간 이런 이렇게 붙여주고 마스킹 테이프를 약간 슬쩍 붙인다는 느낌으로 오늘의 요일 마테를, 여기? 좀 붙일까? 아니면 여기? 여기? 어디, 어, 어디, 어디다 붙여야 할까요? 여기도 괜찮겠다. 여기. 마스크 테이프를 하나 좀더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, 어떤 걸 써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, 요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조금 얇은 친구인데 이렇게 이런 이런 느낌으로다가 붙여주고 더 간단하게 꾸미는 건 이정도로 된것 같고 내용을 써주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을기를 썼고 뭐 그리고 이쪽에이 스탬프도 한번 찍어볼까 해요 스탬프를 찍어볼건데 찐초록색깔이거든요 이 잉크패드는 이 찐초록 잉크패드를 잘 찍혀라! 짜잔! 어우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굉장히 굉장히 예쁩니다. 아무거나 생각나는 꽃을 아무거나 그려주도록 합니다. 그냥 손 가는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려주고, 여기 얘도 패터링을 남겨주고, 그럼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, 다이어리 끼워보도록 할게요. 오, 되게 예쁜데?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퀄리티로 잘 나와서, 진짜 알리에서 이런 거 사는 건 너무 저렴하게 예쁜 것들을 구매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진짜 진짜 강추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